부자 없이 월급만으로 살기 팍팍해진 시대입니다. 4기업의 경우에 30세에 입사해서 30대 후반부터 40대 초중반이면 이 회사에 남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결정 내리는 시기가 옵니다. 그후 최소 30년을 독자적인 능력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. 퇴직할 때 사인은 퇴직금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돈 버는 능력을 저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. 자 대기예탁금이 70조에 육박하고 자 유동장세의 코스피 사상 최대치를 넘어섰어요. 자 주식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귀가 솔깃해지고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아, 요즘입니다. 테슬라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고 삼성전자로 얼마를 벌었다는 이야기가 속속 귀에 들어오고 있죠. 자 나는 지금 뒤처지는 게 아닐까? 도바심이 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두려움부터 앞섭니다. 자, 괜한 일을 벌이는 거 아닐까? 가지고 있는 여윳돈도 까먹는 게 아닐까?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. 자, 저 또한 테슬라와 어, 삼성에 투자를 하고 있고 주식 투자는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입니다. 자, 그럼에도 밑도 끝도 없는 어떤 박탈감, 시기심과 부러움에 사로잡히는 일은 어, 없어야겠죠. 자, 주식이 아니어도 누군가 성과를 낸 거에 대해 부러움과 박탈감만 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자, 자신도 도전했었고 자, 위험을 감수했었던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이 있다면 부러워하고 시기할 수 있습니다. 자, 사람이니까요. 자, 마음껏 부러워하고 자극제로 쓰면 됩니다. 대신 내가 도전하지도 않고 리스크를 감수하지도 않았고 관망했던 분야에서 누군가 성공을 했다면 환호까지는 아니더라도 담담한 박수를 한번 보내주는 거예요 자, 그 사람은 내가 하지 않았던 위험을 감수하고 무언가를 했었고 지금도 무언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주식, 삼성전자 주식 지금 해도 될까? 대부분 무언가 도전할 때 말리는 사람들의 유형에는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, 무엇이 옳고 그런지는 분명히 판단하되 누군가의 말만 듣고 자신의 가능성을 없애지 않는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조바심과 불안함의 해결은 우선 한 주를 사면 해결됩니다 일단 한 주를 사고 나면 소정의 돈일지라도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확신으로 이어지거나 그 반대가 돼요 그 뒤에 투자를 이어갈지 그만둘지 결정하면 됩니다 설령 그한 주의 돈은 잃었어도 도전하지 않은 대가로 주어질 후회보다는 싼값일 겁니다. 자, 주식이 아니어도 모든 도전의 대상은 한 번의 올인이 아니라 성취하고 싶은 그 대상에 조금씩 나를 스며들게 만드는 과정을 내가 즐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지분을 조금씩 높여가는 거그것 뿐입니다.